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. 생각을 하는 날이야 일부러 난 너와 내가 담겨있는 노래를 찾아 오늘은 슬프거나 올해도 괜찮은 맘이야 어차피 밤이 다 지나가면은 별 수도 없이 난또 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의이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다시 느껴보고 봐서 떨어지는 빗물과 시계 초침 소리가 맘안 가득 채우면 그대로 난 돌아가 차라리 난 희피가 그치지 않았으내매 속에 살수있겠나널 아프게 했던 못난 놈이니까 널 다시 품에 안을 자격도 없으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니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산속에 숨어서 니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너무 빨리 쓴것 같아 인것 같아 이피가 그칠 때 생각이 나서 우산 속에 숨어서니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하소